네 안에서 흐르는 빨갛고 파리한 푸른 선그두 갈래의 손이 만나는 곳은 너의 심장 바람이 불어와도 꺾기지 않을 목소리로 너에게 전해 말을 지금 나받다듬고 있어 시간은 나무백에 이몸 하나로 모자라는 외침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진 순간 오던 느낌 너에게만 걸렸어 몇 번이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일어나야만 그곳에 닿을 수 있나 다쳐도 좋아 못나도 괜찮아 꼴파른것그 넘어져